우리 수명 모험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뇌가 점점 손상되면서 음, 중추성 모험, 섞여는 혼합성 모험으로 악화돼서, 이제는 진짜 그때 정도 되면 뇌기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이 상태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일단 하고자. 그러니까 먼저 치료를 먼저 하루는 내가 오늘 알아둔 날이 제일 빠른 날인거예요 다음에 하지가 아고 지금 오늘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 이 치료를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도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듯이 언제 무슨 일이 자다가 생길지 모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듯이 이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코골이 치료하고 수면무흡 치료를 전혀 다르게 생각코골이와 수면무흡증은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해요 코골이는 가볍고 시끄럽고 웃긴 거고 무흡증은 심각하고 두려운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근본은 같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코골이를 얘기하면 항상 코골이는 들리는 소리일 뿐이고 근본은 호흡장애다 라고하는 인식을 사람에게 항상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보고 평상시에 그처럼 기도를 막은 상태로 숨을 쉬라고 하면은 5분도 못가서 답답해서 가슴을 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음... 산소포화들을 우리가 기준을 하잖아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이제 아까 10초에 넘어가야지고 다시 그 재활용이 아니고 신선한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재활용 재활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보험 기준이 85%예요.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되는 게 정상인데 산소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 이걸 사람은 중증이다. 라고 해서 보험 적용 해준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85% 이하가 떨어지면 중증이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해줘요 그러면 지금부터 85%가 운정도 수준인지 한번 취러워. 음, 체험을 해보는 shows, 건 어떨까 싶어요 해요좋어어요 해보는 거나이 관련 있나요? 저기 not 아 u r e if you're going t 난 be a l i 이